약간 살림이랑 섞여서 방금 살짝 맡았거든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저는 연인의 성적 취향 주인님 느낌? <웃음> 느낌일 것이다 <웃음> 저는 외국에 오래 살다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좋은 인연 만나기 위해 나왔고요 개인적으로 좀 재밌고 유쾌하신 분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어 어색하다 보내셨어요? 네, 보셨습니다 혹시? 음. 음, 당신의 나이는 23살이고 음. 이름은 한지혜이고 네. 유명세를 얻기 위해 자리입니다. <웃음> 아, 너무 애실적이다. <웃음> <웃음> 어, 근데 좀 비슷했어요. 아, 비슷했어요? 네 저는 24살이고 배인혜예요. 배인혜요? 배인해요? 네네. 그리고 유명세는 아니고 저는 <웃음> 아, 약간 운명을 믿으세요? 운명이요? <웃음> 네. 저는 뭔가 운명적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음... 기대감에 왔습니다. 사실 저도 24살 말하려고 했는데 아... 약간 예의상 한살 깎은 거 같아요. <웃음> 아, 사회생활 잘하신다. 아... <웃음> 당신의 나이는 스물일곱, 이름은 권우재. 권우재. <웃음> <웃음> 음,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싶어서 나왔을 것이다. 나이는 거의 맞으셨고 아 진짜요? 엄청 <웃음> 놀라시는데 <웃음> 많이 깎으셨나봐요 아 아니요 아니요 제 나이는 28살이고 아 28이에요? 네. 이름은 윤상섭이고 완전 다른 저도 좋은 인연을 음.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 저도 28로 이상은 했는데 아 근데 한살 깎으신 거예요? 아니 근데 더 어려 보이셔가지고 아 일부러 내렸어요 그럼 이건 제가 먼저 할까요? 아네 당신의 SNS 팔로워는 2.1만이고 제 상을 봤을 때 음... 약간 패션 쪽이나 댄서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제 인스타 팔로워는 천 명도 안 되는 850명이고요 어? 진짜요? 예. 어. 850명이고 어. 의상 처음 봤을 때 진짜 장난 아니라 댄서 아 진짜? 아 그럴 거 같았어 댄스 쪽으로 봤어요 약간 아. 스타일도 엄청 음 약간, 약간 그렇게 의도하고 있고 나서 아그 혹시 한쪽 이렇게 내린 것도 아. 의도하신 거 약간 <웃음> <웃음> 약간 이렇게 돋보이게 하아 한... 그렇죠 그렇죠 약간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해서 아 첫인상 소연... 아, 저인성이 중요한 사람 앞에서 이렇게 또 아무나 보여주는 거아니에 <웃음> 영광이네요 저는 사실 근데 춤이랑 완전 관련이 없고 고려대학교 3학년 디자인 조용하고 생각하고 왠지 그쪽일 것 같았어요 댄서 아니면 패션 쪽. 아, 디자인이나? 약간... 저는 음, 오늘 탱탱한 향수를 뿌렸고좀 탱탱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오늘 머스크 계열 오디 계열의 향수를 뿌렸고 스스로 좀 섹시하다고 생각할 것 섹시하고? <웃음> 음... 그니까 어른 섹시 혹시 섹시하다고 생각 <웃음> 저는 오늘 산뜻한 좀 고급지면서 산뜻한 그런 음. 향을 뿌렸고요 그리고 저는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웃음> 저는 이런 중요한 자리 같은 데 나갈 때 항상 이제 집에서 준비를 하잖아요 이렇 준비를 다 하고 외출을 할때 마지막 단계가 저는 향수를 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네. 그때 이제 준비가 완벽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아, 오늘 룩에 이제 딱 맞는 향수 이제 뿌리고 이제 나왔으니까 룩도 그렇고 그냥 이런 자리 분위기 그거에 맞는 향수를 뿌리고 나온 것 같아서 맞아는데 아시는 걸 수도 있는데 응. 어? 이거 어디서 코트? 근데 약간 살냄새랑 섞여서 응 맞아요 응, 더 그런... 좋아진 것같아 당신은 응. 아니 방금 살짝 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당신은 엄청 중성적인 음... 음, 그런 향을 뿌렸을 것 같고 스스로를 <웃음> 생각할 것이다. 아, 정답. <웃음> 정답이에요? 중성적인건 아닌데 같은 브랜드예요. 저랑 같은. 응, 응, 응. 아 진짜요? 응. 근데 저는 장미향. 어 뭔지 알것 같아요. 아 근데 원래 이 브랜드 좋아하세요? 네. 아 진짜 저도 이 브랜드 제일 좋아하는 거라서. 아 진짜? 향수 중에서. 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 저도. <웃음> ESTJ이고 그리고 나와 공감대가 잘 맞네?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근데 하나 공감대는 맞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로 응. ESTJ가 맞아요 ESTJ 맞아요? 왜 이렇게, 맞... 놀라, 왜 이렇게 놀라세요? <웃음> 이렇게 한 번에 다 맞춘 건처음이라 가지고 잘 맞추신다고 <웃음> <웃음> 저는 ESTJ이고 저와 이 빼고는 다 정반대일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ENFP, 어? 좀 만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ENFP더라고요. 근데 약간 설득력 있었던 게 예전에는 e n f p 였어 지금은 ESFP거든요. 제가 맞춰야 되는데 방금 맞춘 거 아니에요? ENFP라고? 아니에요. ENFP? 근데 ENFP 원래 말하려고 했어가지고 N에서 S로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맞춘 거 같은데. 아 네. 갈까요 반복. <웃음> 스타일 아까랑 훨씬 달라지셔 가지고 어떤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개 인적으로 아, 당신의 데이트 준비 시간은 1 시간이고 헤어 세팅에 제일 많은 시간을 드릴 것이다. 거의 한 90% 맞았어. 아 진짜로? 네, 예, 예, 저는 40분. 오, 어, 비슷했다.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두 가지인데 머리랑 음. 음악. 음악? 나오기 전에 듣는 음. 음악이요 준비하면서 듣는 음악. 아, 아 약간 플레이리스트 선정에 약간 예, 힘을 약간 많이 이제, 드리는 편이에요. 음악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 딱 듣고 있는 음악이 괜찮으면 은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고 스타일도막잘 되고 주, 준비도 잘 되고 하는데 그럼 저도 맞춰주세요 준비하는 시간은 1시간 반?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음. 눈 화장 콕 아니. 집어서? 아, <웃음> 아니. 아니 눈, 힘을 많이 쓰긴 했죠 아니, 눈 화장 엄청 잘 하신 거 같아가지고 칭찬 맞죠? 칭찬이에요 칭찬이에요 음, 아, 근데 1시간 반 맞아요 그리고 메이크업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것도 맞아요 음, 나와의 데이트 중 만나면 미안한 기분? 미안한 기분이요? 뭔가 그러니까 미안한 기분에 나한테 더 잘하려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갈 것이다. 본인이 원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웃음> 거예요. <지금> 맞아요. 사실. <웃음> 맛있는 거 먹고 많아. 싶어서 어. 음 저는 만약에 데이트 중 X를 만났다면은 네. 불편해서 계속 말을 걸고. 아, 약간 시선을 안 주려고. 네, 시선을 아예 안 주고 약간 배제시켜 버리는. 아 너는 너는 나한테 영향을 줄수 없어 이런 느낌. 끼어들지 음, 음. 마라. 아, 당신은 데이트 중에 X를 만난다면 괘씸함에 음. 전해인 욕을 할것 같아. <웃음> 그러고 싶은데, 제가 간이 작아서 그렇게는 못하고. 사실, 아까 얘기한 게 사실 제 얘기거든요. 뭔가 잘못한 기분? 네, 이 자리에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왠지 음... 이렇게 눈치를 보고 약간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애교를 부려가지고 빈틈없이 기분을 좋게 만든다는 거. 어... 음. 당신은 두 번째 만남 만에 고백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첫 데이트 때 금사빠이기 때문에, <웃음> 볼래 <볼에> 뽀뽀? 귀엽다. <웃음> 제가 이거를 3주라고 했는데, 두 번도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잘 맞는 사람을 만난다면, 아, 뭔가 놓치면 안 되겠다는 기분 때문에, 키스까지 할수 있지 않을까. 키스까지? <웃음> 그 이제 걔는 내꺼니까 혹시 경험담이시니할수 <웃음> 있겠다 할수 뭐, 있겠다 뭐 thinking, 생각을 음... 당신 상대방의 비밀 취향까지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어... 정신적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 비밀 취향이란 게 이제 약간 의미랑 그런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은 막 애니를 엄청 좋아하는 수 있잖아요. 오, 응, 음, 그런 취향이요. <웃음> 무슨 취향 생각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웃음> 네. 아니 나랑 같은 생각하는 줄 알았잖아. 혼자서 좀. <웃음> <웃음> 저는 연인의 성적 취향까지는 맞춰줄 수 있다고 라 했어요. 아 성적 취향 왜냐면 하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까지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뭔가 완전한내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네 <웃음> 조금, <이따. 웃음>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웃음> 귀엽게 하고 이거... 있잖아 <웃음> 너무 귀엽게 하고 있으신 거 아니냐고요 원래 잠옷으로 후드티 입으세요? 고백할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응. 옷을 안 입고 자거든요 <웃음> 근데 그렇게 울순 없으니까 벗고 자는데 <웃음> 네 그냥 편한 걸로 아 궁금하나? 저도 이건 궁금하네요. 이게 응. 제일 궁금해. 그치 그죠? 아니 왜냐하면은 뭔가 분위기가 완전 다른 다른 거 같아, 그죠? 이전까지는 막 응. 포머라고 뭔가 데이트 하면 놀러 다니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웃음> <웃음> 당신은 밝은 성격이기 때문에 낮이밤 저일 것이다. 낮이 밤조 맞아요. <웃음> 낮이 밤조. <남주? 웃음> 그렇게 적었어. 근데 네, 왜냐하면 저는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진짜 많이 타는데 낮에는 그냥 친구 같은 약간 연락이 좀잘안 되는 망부석 같은 사람인데 밤에는 껌딱지 같은 사람일 것이다. 제가 좀껌딱지가 되지 않을까? 당신은 좀, 좀 배려가 많은 고 나한테 잘 맞춰주는 성격 때문에 낮에는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 같은 사람이라면 밤에는 주인님? 주인님 느낌일 것이다. 저는 개방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낮저 밤이 맞습니다. 개방적인 성격인 게 밤에 개방적인 거예요? 어... <웃음> <웃음> 이렇게 낮에는 배려심 많고 밤에는 개방적인 걸로? 저랑 반대네요. 그니까요. 주인님은 한 번도 안 해봤던 <웃음> 것 같아요. <웃음> 아, 그거 잊어주세요. <웃음> 근데 이거 선택지가 있을까? 선택지 많지 않을까요? 어? 그래요? 저는 저는 생리 현상이 나오면 모른 척할 것이다 라고 그것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연인과 같이 음. 한 침대에 있을 때 생리 현상이 나온다면 이약 물고 모른 척할 것이다 <웃음> 그렇게 적거든요 이약 물고 근데 뭔가 할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요 서로 웃어 넘길 수도 있고 아. 아니면 야, 이참에 그냥 방구 트자 아, 이렇게 할 수도, 수도 있고 이렇게 매매길 수도 있고 만약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된다면 음. 케미 때문일 것이고 음. 하지 못한다면 음. 그것도 케미 때문일 것이다 화학과세요? 아, <웃음> 아 드림이 음. <웃음> 나쁘지 않았어 아, 예. 저는 케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 외적인 거, 뭐 정신적인 거다 좋은데 뭐 음식 취향이나 음. 뭐 유머 코드나 음. 기타가 잘 되는 거, 가치관 이런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이 적어도 적으세요. 연애 짧게밖에 못하신다 하셔가지고 만약 우리가 연애 하게 된다면 <웃음> 이걸 처음에 뭐라고 적었냐면 운명이라고 적었어요 그때. 근데 제가 말하는 이 운명이 캐미도 그렇고 성격적 취향이나 말투나 사소하게 향기 같은 부분도 악세사리의 유무 이런 것도 그냥 다 마음에 든다고 라 느끼면 그냥 그게 잘 맞는 거고 그게 운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하게 된다면 그런 운명 때문일 거고 못하게 된다면 고민이 많으시네요. 음. <웃음> 아, 아니, 음. 아이거떨이 났다. <웃음> 아. 아. <웃음> <웃음>